이번에는 클립 타이틀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자뭐 커피를 가져온다, 설탕을 가져온다, 저는 사발을 가져온다, 우유를 가져온다 이런 준비물을 설명하는데 해당 내용에 타이틀을 넣고 싶습니다. 우선 타이틀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펙트 라이브러리로 갑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 기억나시죠? 이펙트와 이 트랜지션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이틀을 선택해 주실 거예요. 타이틀. 자, 타이틀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음,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은데, 하나씩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냥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넣으니까 중간 자막이 나와요. 텍스트 플러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중간 자막이 나오는데, 좀 마트를 굵은 마트를 글씨체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스크롤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하니까 글이 위로 올라가는게 보이실거예요 우리 영상을 마지막 만들었을때 엔딩 크레딧에 해당하는게 스크롤이겠네요. 자 그리고 L로우서드, M로우서드 하단 자막을 뜻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텍스트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크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단 자막이 필요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중간 그 다음에 라이트 어,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가 봐요 저는 오른쪽이 좀 예쁠 것 같아서 다른 텍스트들은 지워주고요 여기서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인스펙터에서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에서 네. 커피 한개 여러 개로 하겠습니다. 여러 개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타이틀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화면에서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네. 자, 지금 제가 클립 여러 개라는 타이틀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타이틀의 속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글꼴을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글꼴을 바꾸니까 어, 글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어,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던 글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더 말랑말랑한 글꼴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어,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 만든 글꼴들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글꼴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영상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음, g마켓체를 적용해 볼까요 음, 네, 적용을 할때 이제 아, g마켓 산스체가 요새 좀 유행합니다 근데 지금 글자가 너무 얇죠 그래서 이번에는 글자의 굵기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글자의 굵기는 네 폰트 페이스입니다 지금 가볍게 라이트 되있는데 볼드로 바꿔 볼게요. 볼드로 바꿨습니다. 자이번엔 크기 변경 해봤구요. 크기는 사이즈로 표시가 되네요. 네, 달고나가 될 만한 영상을 찾으신 후에 컬러를 선택하시고 스포이드를 눌러주십니다. 자, 스포이드를 누르면 원으로 바뀌는데 원을 잡고 달고나 색깔로 바꿔주는데 어? 생각보다 좀잘 안보이죠? 그래서 그냥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트래킹은 이제 글자의 간격을 뜻하네요. 그리고 라인 스플레이싱은 어, 아래위에 너비를 뜻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클리, 커피 여러개, 설탕 여러개. 근데 지금 너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라인 스플레이싱을 통해서 두개를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글자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클립 위에, 그리고 클립 중간에 어떤 선이 갈수 있게도 만들 수 있네요. 배열, 어, 네, 클립 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포지션, 위치죠. 그래서 클립을 잡고 이동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포지션을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어, 아까 밑 하단에 들어온 자막이었나 봐요. 자, 드롭 섀도우는 만약에 지금은 잘 보이지만 흰글꼬이 흰색 바탕이 잘안 보일 때 우리가 어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림자를 뜻하는 거네요. X와 Y축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넣으니까 오른쪽 밑으로 내려간 네, 글자의 그림자가 보이죠. 네, 요거 색깔도 변경이 가능하네요. 컬러를 이용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다음 장면, 다음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인기 많은 G마켓 채를 음. 넣어 봤구요 굵기도 조금 굵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자막도 조금 바꿔 볼게요 하단 자막도 마찬가지로 G마켓 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코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를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크기는 줌을 이용해서 한번 변경을 할수있고요 네, 상단 자막도 줌을 이용해서 크기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배경이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좀잘 보이지만 만약 흰색 배경이면 글꼴이잘 안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림자는 x 하고 y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래위로 그림자가 생긴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 과하면 글자가 두개 들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조금 왼쪽 위로 오른쪽 위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굵기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트로크는 이렇게 사이즈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할 수 있어요